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나요?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과를 하죠 가끔 무개념인 사람은 사과를 안하고 끝까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베트남 사람들의 사과방식은 한국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환전을 할 경우 삥땅을 쳐서 고의로 돈을 적게 주고 환전한 여행객이 그 앞에서 확인을 하고자 하면 다음 사람들 기다리니까 다른 곳 가서 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다른 곳 가서 하다가 액수가 안 맞으면 이 앞에서 안 세워 보았으니 님이 돈 밑장 빼기 한 다음에 덜 받았다고 한지 어찌하냐고 하는 수법이 있는데 만약 직업 말을 무시하고 그 앞에서 돈을 확인해 보면 삥땅 치려고 한게 분명 걸리기 때문에 그제서야 쏘리라는 대사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호치민 통일궁 근처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코코넛을 사 먹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마침 파는 사람이 보여 가지고 한게 얼마냐고 물어보자 가격도 대답 안하고 그냥 따버리더라고요 딱건니안 산다고 하면 땄는데 왜안 사냐고 따질 것 같은 시츄에이션을 만드는 것 같아 그냥 갈까 하다가 2만동이라고 해서 목도 마르고 그냥 먹자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보았습니다. 잔돈이 하나도 없기에 50만동짜리를 줬더니 제가 5만동짜리를 실수로 준 걸로 착각을 한줄 알고 그 50만동짜리를 주머니에 재빠르게 넣은 다음에 3만동을 거슬러 주더라고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지만 꾹 참고 내가 얼마 줬냐고 하니까 5만동 줬으니까 코코넛이 2만동이고 3만동 거슬러준거다 라고 하길래 조금 멀리 떨어진 교통경찰을 향해 꽁하너이 하고 부르니 바로 사과를 하면서 돈을 제대로 꺼내주더라고요 그러나 위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만약 가정부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비싼 시계나 전자제품을 깨뜨렸다든지 혹은 회사 직원이 실수로 인해 거래처의 대금결제 부분을 실수하여 큰 손해가 나게 되었을 경우 그들은 미안합니다. 혹은 죄송합니다라는 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 상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그들은 돈이 걸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돈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미안합니다라는 의미의 신로이 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하죠. 그것은 바로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에 콤싸오 라는 대사를 합니다. 그것도 실실 웃으면서 말이죠. 분명 사전에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물어보면 상대방이 사과를 할때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표현에 그 괜찮습니다가 맞는데 왜 반대로 대사를 칠까 하는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었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할 때 가끔씩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두 개를 사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프로모션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두개 가격으로 가격을 찍은 다음에 손님이 돈을 두개 가격으로 주면 받은 다음에 차액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건지 사장이 가지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손님이 프로모션이라고 말을 해야 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할인가격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과거 제가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저음료 두개를 구입한 뒤 계산을 하려고 하자 22,000동으로 찍히는 것을 보고 이거 두개 사면 15,000동 적혀있던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바로 무언가 버튼을 하나 누르더니 할인가인 15,000동으로 계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뭐 7,000동이야 정 필요하다고 사정을 말하면 줄 수도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속이려고 했다는게 결심해서 내가 말안 했으면 22,000동 받았겠네?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콤싸움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의이지 뭐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하지 않은 그들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과거 베트남은 침략과 약탈을 많이 당했고 독립 이후에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작은 잘못을 해도 큰 벌을 받게 되어 일단 우기고 보자라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반도에서도 작은 잘못으로 큰 벌을 받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잘못을 하면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용서를 구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하는 행위가 아름답게 여겨지게 되었죠. 그에 비해 그들은 날치기를 하다가 붙잡히건 운전을 하다가 남의 차를 긁어도 괜찮습니다가 나오고 거기서 화를 내고 뭐라고 하면 팔짱 끼고 씩 웃으면서 괜찮다니까? 이뭔 개소리야! 이러한 사례는 정말 학력 비하가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2항에 의해 보호하는 자녀를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라 항목으로 인해 의무교육이 제대로 실천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헌법 제61조 2항에는 의무적인 초등교육을 보장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시골 지역에는 아직까지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교육을 못 받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베트남 사람들을 다 종합하여 비교해보았을 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대졸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사과를 안하는 스타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를 개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사과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라고 할때 화를 내지 말고 일단 속으로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인격수양이 많이 된 사람이니 이해를 하자 라는 생각과 함께 괜찮긴 한데 이건 너가 물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라는 미덕을 보여주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과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지기 시작하였죠 현재 베트남에 비즈니스로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베트남 사람들과 이 문제로 계속해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안 엮이면 되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마치 역같은 군대 고참이 있어도 안 엮길래 안 엮일 수가 없는 것과 비슷한 경우죠. 이런 경우 사과를 하게 되는 상대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의 관용을 베풀고 사과를 하지 않고 우기는 사람에게는 화를 낼 것도 없이 괜찮지만 물어는 내야지 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추가로 또 댓글에 한국인들도 횡령이나 사기 많이 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면서 역시 사지로 화를 내는 사람이 많다라는 댓글이 추가될 듯하여 그분들께 미리 방법을 알려드리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